이번 정류장은 대선주조입니다. 다음은 하신 아파트입니다.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해 손자들을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차면에 완전히 정차한 후 승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